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음,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죠? 세상은 불공평하다 네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그런데요 음, 우리가 아주 차별 없이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뭘까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 시간이죠 자,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 아침 시간을 언제 맞이하느냐 또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언제 일어나느냐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는 게 좋죠 새벽 기상 네. 그래서 제가 요즘 핫한 그 챗GPT한테 새벽 기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가 좋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그 챗GPT를 검색해 보면 그 결과물 우리 그 완성도가요 굉장히 높아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챗GPT AI는 여섯 가지를 말해줬어요. 아침 일찍, 그러니까 새벽 기상하면 좋은 점. 첫 번째는요. 생산성 향상입니다.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계획하고 작업을 정리하고 하루가 바빠지기 전에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.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. 네, 두 번째는요. 정신건강 개선입니다. 일찍 일어나 차분하고 집중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신체 건강 개선입니다. 일은 아침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 수준을 개선하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네 번째는요. 양질의 수면입니다. 자,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.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. 왜냐하면 일찍 자게 되죠. 어, 보통 이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이 성장 호르몬,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죠. 이때 자는 게 중요해요. 네. 다섯 번째는요,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. 이른 아침 시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방해를 받지 않고 명상 또는 마음 챙김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개인 개발 시간. 네. 일찍 일어나면 독서, 또 새로운 기술 학습, 또는 취미 연습과 같은 개인 개발 활동을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셨어요 전반적으로 새벽 기상은요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 웰빙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네 지금 저는요 300명이 넘는 한 330명 되는 분들과 함께 새벽 기상 미션을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힘든 도전을 하려고 하실까요? 네. 그 이유는요, 이게 좀 힘들고 습관화되기는 힘들지만 내 미래를 좀더 낫게 바꾸고 싶기 때문이죠. 네, 저도 이제 10년 넘게 새벽기상을 하고 있어요. 어, 이를 통해서 저 개인의 성장은 물론 또 몸과 마음의 건강, 또 어, 행복까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지금 이제 100일 동안 어, 저와 함께 새벽기상 미션을 습관으로 만드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이 100일 기상을 미션을 완수하신 분들께는 아주 큰 상품도 준비해 놨거든요. 뭐총 상금 250만 원도 있고요. 이거 외에 모든 분들께, 성공하신 모든 분들께 6가지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놨습니다. 아래 링크 통해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요.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. 굿모닝, 나를 바꾸는 아침입니다. 책이 작아서 한 1시간?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. 이 책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일단 일찍 일어나면 좋죠.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막하잖아요. 이 책에서 아주 쉽게 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여기서 알려주는 그런 팁, 방법, 전략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. 마인드셋, 그렇죠? 내 마음가짐.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마인드셋에 관련돼서 이 책에서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요. 그거 먼저 소개한 다음에 제가 다섯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새해 첫날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. 네. 올해 1월 1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시간에는 모든 이가 새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고 올해야말로 무엇을 이어볼까를 생각하며 마음이 들뜹니다. 그렇죠? 어떤 분은 담배를 끊어볼까? 체중을 조절해볼까? 독소를 해볼까? 다양한 음, 어떤 목표 꿈을 갖게 되잖아요. 사람들은 이 활기찬 기운을 매우 좋아하지요. 이 시간이 1 년에 한 번뿐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. 그렇죠? 우리가 매년 그 일월 일일이 매일 이루어진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목표 꿈을 찾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자, 매일 아침 이 활기찬 기운 속에 들뜬 감정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을 텐데요. 어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는 이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설레이는 그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. 1월 1일, 매년 1월 1일은 우리는 무언가 이제 소망도 빌고 소원도 빌고 또 꿈과 목표도 찾게 되죠. 그래서 새해는 뭔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. 자,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행복감을 주시나요? 저에게는요, 설레임입니다. 설레임. 어, 이 설레임은요, 이, 이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시청자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설레이십니까? <웃음> 어, 없다고요. 그런데 이런 감정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설레이는 감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그건요. 크든 작든 내 꿈과 목표가 있으면 됩니다. 저는 매일 아침이 설레입니다. 어,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죠. 왜 그럴까요? 저는 이제 크고 작은 꿈들, 또 목표가 몇 가지 있는데 분명한 건 오늘 아침은 제가 그 꿈과 목표에 좀더 다가서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50대 후반 이렇게 가게 되면 참 공허하다고 해요 삶이 왜 그럴까요 어, 내 삶에 길을 잃고 헤매일 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는 어, 인사고과도 받고 또 진급도 하고 또 거기서 자기 성장도 이루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달려가는데 은퇴 시점이 되면 삶이 참 공허하다고 합니다 어,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꿈에 데려다 주는 택시가 있다고 할 거예요 거의 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의 꿈 뭡니까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꿈 위에서 그러면 이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들 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혹시 이러지 않나요 어,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어, 내 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. 이게 우스개소리 같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인생 후반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공허하고 무료하고 또 행복하지도 않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40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이 40대 중반에 제 삶의 목표와 꿈을 찾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하고 60, 70이 될수록 더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큰 꿈들이 있잖아요. 거기 매일 다가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. 나이가 몇 살이던 간에 내 꿈과 또 목표, 뭐 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작더라도 그런 것들을 항상 내 가슴 속에 품고 산다고 하면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겠죠. 네, 또 하나 읽어볼게요. 이루어지다, 이루어지다 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. 내 꿈과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입으로 열번 소리내어 써봅시다 소리내어 말하면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있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꿈을 소리내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 그게 내 꿈이라고? 그쪽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? 그거 근사한데 뭐 도와줄 일 없어? 이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. 기억해 두십시오. 해결의 실마리는 언제나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온다는 것을. 네, 우리 삶의 기회들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하려면 내 꿈을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이렇게 글로 쓰고 말로 하고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. 저는 이제 제 꿈이나 목표, 크고 작은 것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. 만나는 사람마다 블로그에도 써요. 제 꿈과 목표를. 제가 강의할 때도 쓰고. 어,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그 1월 달이었어요. 제 꿈을 말했거든요. 아, 올해는 좋은 이제 사업 시행 부지를 하나 찾아서 어, 조금만 신축을 하고 싶다고. 근데 중요한 건그 사업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네, 한달 정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.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분이. 왜 왔냐면요.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저는 사업 시행 부를 찾아서 올해 좀 괜찮게 신축 사업을 하고 싶다고. 그분이 괜찮은 사업 부지를 저한테 소개시켜주셨어요. 그래서 그걸 할수 있었고 또 적지 않은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. 이거 말고도요. 저는 제가 말했던 목표와 꿈들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오지만 제가 블로그에도 쓴다고 했잖아요. 한 번은 제가 블로그에 그 내용들을 썼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그분이 의외로 쉬운 방법을 알려줘서 그 꿈과 목표를 좀더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꿈과 목표를 타인에게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입만 살았다고 할까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어,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심지어는 온라인에 내 꿈과 목표를 말하면요 분명히 그 꿈과 목표를 빠르게 이루어질 그 사람과 방법과 또이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지금 꿈과 목표 있다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퍼뜨리고요 또 온라인 공간에도 많이 퍼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요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일단 언제 일어나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. 두 번째는 일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2부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. 어, 1부 마지막으로는요. 제가 좋아하는 시인 조미아 시인의 제목이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. 라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.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심장이 뜁니까? 열정이 남았습니까? 할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? 무엇 때문이라며? 포기하고 있습니까? 핑계대지 마세요. 심장이 뛰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. 열정이 있는 한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. 힘내서 다시 시작하세요. 두손불 끈지고 다시 시작하세요.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 것입니다.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습니다.